안녕하세요. 마리맘 오늘 또, 뭐랄까요. 택배 받았어요. 택배는 매일매일 매일 받아도 기분 좋은 거. 이 수세미는요, <웃음> 뭐지? 무슨, 뭐, 뭐라고 하지? 이거, 그, 뽑기에서 받은 건데. 무슨 모양인지 강아지는 아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와. 이거 섞어서 쓰는 거 주세요. 하나 주신다고 했는데. 이거요? 저게 다육이 할때 섞어서 써보라고 주신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호호다육님네실반에서 어, 이거 분채 온 거구나. 오, 음, 오, 이 그것 제품이에요. 내가 화분, 오, 거리 화분, 거리 화분, 벽 거리 화분, 하분. 벽 거리 화분을 두개 예, 주문했어요. 요새 말이 많이, 많이 다양한 걸 갖고 싶어졌어요. 입꽂이 아, 입꽂이입꽂이 하라고 자구를 입꼬지로 보내주셨네. 입꼬지 하더라고. 음, 이게 뭘까요? 입꼬지용. 음, 잘, 잘 놔뒀다가 또 써보고. 와우, 얼마나 세게 밀어넣으셨으면. 자, 나와라. 진짜 힘들이 좋으신가 봐. 아우, 이거 빼는 것도 못하는. 아유, 바보. 이거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. 쭉 늘어진 애들 그런 거 키워보고 싶었어요. 예쁘죠? 이게 7,000원인가? 입, 입, 이쁘다육에서 그 호우경아님 호우경아님 엄마가 하신 그 이쁘다육인가? 이것도 그거예요. 두개 샀어요. 전 모든 게 세트가 돼야 돼요. 세트, 세트, 세트 좋아합니다. 이렇게 두개요 음 너무 예뻐 어, 그냥 서있기도 잘해요 꼭 걸은 거 아니래도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탁 서있기도 잘해서 그냥 뭐든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럼요 다양하게 다양하게 나와라 나와라 제가 주문해놓고도요 실방용이라서 정신이 없어요 매감을 <웃음> 안녕 안녕 꽃잎이 보여요 너는 분이 어이 조심조심. 아이고 아이고. 자, 이건 이대로 올해는 놔둬야 되겠다. 하분채. 갈지 말고. 짜잔 아이고 이파라. 덴트라찜 아니 어, 말이 많냐. 깜짝을 흑장미. 흑장미 예쁘죠 저 흑장미 여러개 있는데 이거 자구가 하나 둘 이건 꽃대인가 너무 예쁘게 크고 있어 그죠 이거 올해는 이대로 키워야 되겠어요 너무 예뻐요 화분도 예뻐요 여기도 화분채 나오고 있어요 쇼쇼~ 아까 그게 이거 작은가? 몰케인, 몰케인 어때요? 예쁘죠? 몰케인 이것도 군치 와서 올해는 패스? 이제 마지막, 응. 두두두 두두 두두. 아우 시끄러워. 마지막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? 두두두두두두두두것도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. 풀분이긴 해도 괜찮으면 그냥 놔두두두두두두두두 1분이 엄청 큰 거네요. 이거, 이 이게 무슨 금이라고 했는지. 어째 기억이 안 날까요? 이거는, 그걸 해야 될까요? 분갈이를? 좀 놔뒀다. 아, 무슨 철아 같은데? 그죠? 어. 철아야철아 철화. 염찰이 없어서. 제가 주문한 그걸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음, 오늘은 저것도 저거지만 이건 너무 예뻐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